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양대학 정영석 교수입니다. 어,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선화중권론 제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화중권론 제6강도 정영석의 선화중권법 강좌 유튜브 어, 유튜브 채널에 강좌가 탑재되어 있으므로 예 복습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 이, 이번 시간부터 한 4시간에 걸쳐서 선화중권의 의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선화중권의 의의는 크게 세 개로 나누어서 선하증권의 개념과 연역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선하증권의 기능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선하증권의 개념과 연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선하증권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하증권은 영어로는 b i l l o b l e r a d i n g 이라고 하는데요, 운송인이 운송물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육항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는 운송물의 수령국 또는 선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선화증권의유어 원문을 보면 뷰어러블 레이드입니다. 선적했다는 것을 어, 증명하는 증권이다 어,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해상운송이 발달하는 초기에는 본선에 화물을 선적해줘야 운송인이, 어, 거기에 대해서, 어, 운송, 음, 수, 운송물을 수령하고, 목적지에서 화물을 인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 선적했다는 데 대한 증서로 발행됐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전기선 운송이 발달하면서, 어, 그 선박이 기항할 항구, 항구의 하, 항구의 터미널과 선박회사들이 사전에 계약이 되어 있고, 그 터미널이 입구가 되면, 바로 운송물이 어, 선박 소유자 또는 운송인의 그 관리를 받게 되는 간접정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운송물을 일단 컨테이너 터미널이든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 측, 운송인이나 운송인의 대리인 측에서 이를 수령했을 때 수령했다는데 대한 예, 증거, 증거 증권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별도의 증거을 발행하고 다시 선적되었을 때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상당히 비용도 들어가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때 선화증권을 수령에 대한 증거로서 발행해주고 나중에 선적되었다는 부기표시를 함으로써 선적선화증권으로 전환되는 이런 방식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선화증권은 이 개념을 정, 정의할 때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그 운송물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그곳에서 해당 운송물을 선하 증권의 소주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어~ 풀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운송인에 대한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가장 단순한 형태의 매매 계약에서는 상품과 그 매매 대금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시에 교환하는 동시 이행이 발생되는데요. 국제 간의 거래는 이와 같이 동시 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매의 양 당사자는 서로 원격제에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무역운송의 기간과 구간이라는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화인과 운송인 간에 체결된 운송 계약에는 원격제의 매수인 수화인은 참가할 수 없고 심지어 상품을 검사할 기회도 가지지 못합니다.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장애를 극복하고 외수인이 무역계약에서 약정된 상품을 확실하게 입수할 것을 계획하고 무역업자와 이해관계인 등이 여러 해에 걸친 경험과 지혜를 결집한 결과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이 선화증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화증권 제도의 확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1855년 사라증권법, The Bill of 가 제정된 이후에 약 150년 이상 이법체계하에서 사라증권 제도가 안정적으로 확립이 되었습니다. 전자식 운송증권의 등장, 등장과 비유통 운송증권 활용을 증가 등으로 영국 법원에서 다소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서 1855년 사라증권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전면 개정한 1992년 어, 해상 물건 운송법의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육가 어, 용어를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육가증권이라는 것은 재산권 즉 물권, 채권 및 유체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인데, 그 권리의 이용, 권리의 발생, 권리의 이전,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증권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을 육가증권이라고 합니다. 영미법계에서는 유통증권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권리를 증권화해서 이것을 일정한 방식하에서 유통시켜서 그 실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가증권의 종류로는 주식, 사채와 같은 대량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과 음수표와 같은 대금결제, 송금, 신용수세에 이용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어, 이러한 종류 중에 설화증권은 육상운송의 화물상환증이나 창고증권과 같은 종류의 유가증권인데 재화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장애를 극복해서 대금의 빠른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기술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운송 계약에 의해서 이미 발생해 있는 운송물 인도 청구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이전 행사에 어, 증권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어, 불안전 유가 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운송물의 수령과 선적이라는 또 운송 계약이라는 요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증권 자체만으로 완전한 혈액이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인증권입니다. 그래서 불완전유가증권이라고 요고요 법정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않더라도 설화증권이 실제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유효한 증권으로 취급을 합니다. 반면 음수표의 경우에는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의 모든 것에 관하여 증권이 필요한 완전유가증권입니다. 이것을 무인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원인관계하고 단절되어 있던 뜻입니다. 그 특성은 엄격한 법 규제에 따른다는 점입니다. 네, 설아증권과 구별해야 될 운송증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아증권과 해상화물 운송장을 구분해야 되는데요. 어, 공통점은 해상운송을 위하여 운송물을 수령하였음을 나타내는 운송증권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라고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본선 수령증, 부두 수령증 또는 스테이징 수령증 등은 운송물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 증권이라는 점에서 선화증권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송물을 수령한 사실에 대한 증거 증권은 될수 있지만 운송 계약이 계약의 증거 증권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선화증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선 수령증이나 부두 수령증, 스테이징 수령증은 운송으로 수령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될수 있지만 그것이 운송계약이 당사자가 있었다든지 하는 데 대한 증거로서는 전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전제하고 이해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본선 수령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체 리시트라고 하는데요. 빌어블 레이딩 선화증권은 용어 그대로 운송물의 선적이 완료된 시점에 선장이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메이트 리시트라는 것은 본선 수령증은 1등 항해사를 메이트라고 하기 때문에 메이트, 1등 항해사가 발행한 수령증이라는 뜻인데요. 오늘날에는 운송물이 본선에 반입되면 선장을 대리하여 1등 항해사가 선박회사의 선적 지시서와 대조하면서 이를 수령하고 선착례에 적부하게 됩니다. 이때 운송물을 수령한 증거로서 1등 항해사가 송화인에게 발행하는 수령증이 매출이 실텐데요. 송하인은 선하증권을 발행받기 위하여 본선 수령증을 선박회사에 제출하면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담당자는, 어, 운송물의 선적및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에 따라서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하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본선에 수령할 때 이상이 있다 없다, 수량이 맞다,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해서 1등 항의사가 어, 발행해주는 이러한 어, 증거증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에서 본선 수령증이라는 것은 하역 작업속도가 매우 빠른 오늘날 컨테이너선에 의한 전기선 운송에서는 1등항에서 컨테이너에 내장된 운송물의 종류 수량 상태 등을 송하인이 제공한 명세서와 일일이 대조한 후 운송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선박에서 본선 수령증을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 컨테이너 부두의 그 하역 시스템이 워낙 발달하다보니까 어, 요즘은 한 2만 TU급 대형 선박이 들어오더라도 어, 평소에 하루만에 선적 작업이나 하역 작업이 다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시간이 굉장히 급박할 때는 그레인을 한 4대 정도 동시에 어, 붙여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음, 3시간, 4시간 이내 에 선적, 하역 작업이 모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등 항의사가 어, 실제로 그 운송물 명세서와 일일이 화물에 대해서 어, 상태를 점검하고 이것을 비조해서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에 의한 화물 운송에서는 메이트리시트나 어, 메이트리시트는 메이트 리시트는 송화인이 서면으로 제공하는 운송물 명세, 어, 뭐 우리 상법 제853조 1항 2호에 규정되어 있는 운송물의 종류, 중량, 용적 포장의 종결 및 개수 중에서 이러 명세에 기재된 물건이 소화인에 의여 적입되었다고 추정되는 컨테이너를 본선에서 수령하였다는 의미로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물건이 컨테이너에 실려 있다고 컨테이너만을 수령했다고 보는 것이죠. 반면 본선 수령증이 발행되는 절차를 보면 운송물이 본선에 반입되면 1등 항의사가 선장을 대신하여 선박회사에서 발행한 선적지시서, 쇼핑오더와 대조하면서 화물을 수령한 다음 선착률에적치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절차입니다. 이때 화물을 수령한 증거로서 검수인 탈리메이 작성한 탈리시트에 근거하여 1등항에서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의미로는 1등항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은이 어,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 전문업체인 음, 검수회사가 털리맨을 어, 고용해서 이 털리맨들이 탈리시트에 어, 화물의 수령 내용을 기재를 하게 되고요. 이, 이 탈리시트와 음, 실리는 컨테이너나 화물이 일치하는지 이것만 확인해서 어, 본선수령증이 발행된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본선수령증의 법적 성질과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송물의 선적을 확인하는 증거증권이라는 점에서는 선화증권과 그 성질이 같다고 습니다 선화증권은 운송물 인도증권을 나타내는 권한증권이기 때문에 선화증권의 양도는 곧무송물의 양도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반면 본선수령증은 이러한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다만 본선수령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선적선화증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용어를 잠시 정리하고 겠습니다 화물상환증은 육상운송에서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운송물을 증권소진에 인도할 의무를 지는 증권을 얘기합니다. 해상운송에서 발달한 선화증권을 모방하여 육상운송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지만 육상운송은 운송기간이 짧기 때문에 화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화증권과 같이 늘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아, 또 창고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고업자에 대한 임치물 반환 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인데요. 임치 중의 물건의 양도 입질한 창고증권에 의하여 함으로 창고증권은 금융의 길을 열어주고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도수령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비시트를 부도수령증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컨테이너선 운송에서 크미널 오퍼레이터 즉부도 운영자가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운송물의 수령을 확인하는 수령증으로 발행하는 서류로서 제에선의메이츠리시트 어, 본선 수령증에 해당합니다. 제대선 어, 운송과는 달리 컨테이너선 운송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운송인의 책임기간은 컨테이너 터미널 즉 CY나 CFS에서 어, 컨테이너 터미널의 CY나 CFS로 이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자가 작성하여 발행하는 부도 수령증이 운송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컨테이너 여하드나 어, 컨테이너 플레이트 스테이션에서 운송물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기능하게 되고, 이것에 근거하여 선적선화 증권이 발행됩니다. 만약 선박에서가 수령한 화물에 과학 부족이나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어, 딜리버리 독비시트 부도 수령증의 익셉션 란에 이것을 표기해야됩니다. 이렇게 표기하게 되면 터울 딜리버리 리시트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CY와 CFS라는 어, 용어가 나왔는데요. CY는 선박에서 적하 양화를 위해서 선박 회사나 그 대리점이 지정한 컨테이너를 보관 또는 인도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어, 보통은 컨테이너 야도 또는 컨테이너 장치장이라고 부르는데 어, 부두내 컨테이너 터미널 시설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터미널 내에 보관하는 온도 CY와 터미널 외곽지역인 부두박 CY인 옥덕 CY로 크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람직한 것은 옥덕 CY가 없어지고 온도 CY 체제로만 운영된다면 어, 운송 비용 절감도 되고 시간도 굉장히 단축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CF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CFS는 수출 으, LCL 화물은 수령, 검수, 검량 보관 하였다가 컨테이너에 적입 어, 즉 베닝이나 스토핑하여 어, 선적지 CY로 운송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또 수입 LCL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를 CY로부터 가져와서 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디베닝 즉 적출하여 어, 그수 계량 보관하있다가수화인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컨테이너 터미널 안에 가면 창고 같은게 있는데요. 이런 창고가 CFS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CFS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다음 은 스테이징 수령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스테이징 수령증이라는 것은 미국의 해운 실무에서 나오는 음, 그 용어인데요. 송아인이 운송물을컨테이너에 적이 봉인하여 바로 컨테이너야드로 반입하는 경우 컨테이너 터미널 게이트에서 만재 컨테이너를 수령하는 게 부두 운영자가 스테이징 리시트를 작성하여 송아인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테이징 리시트는 컨테이너가 운송을 위하여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수령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선화증권은 송아인이 운송에게 인 별도로 제출한 송하인의 수출 신고서의 내용과 대조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운송물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일종의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사용하는 어, 독비시트 부두 수령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CY에서 FCL 운송물을 수령하고, CY 오퍼레이터가 어, 화주에게 발행해주는 수령증이다. 이렇게 어, 볼수 있겠습니다. 어, 본선수령증은 선상에서 운송물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증명한서류라는 점에서 어, 스테이징수령증이나 동리시트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어요이 동리시트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운송물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이고 어, 운송인이 지정한 CFS에서 LCL 운송물을 수령하고 CFS 오프레이터가 운송물의 수령증으로 화주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어,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용어 정리해볼까요? 수출신고서, 엑스포트, 포트 디클로레이션인데, 세관의 운송물 반입을 신고할 때, 출발지 세관이 발송 승인을 받은 수출신고서를 우리가, 어, 수출신고서 또는 엑스포트 디클로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어, 다음은 선화정권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화증권은 선박 장부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어, 유럽에서 선화증권의전신이라고할수 있는 것이 11세기 지중해에서 발생되었는데 최초의 형태가 선박 장부입니다. 이러한 선박 장부는 어, 선박서기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데요. 어, 선박의 뭐 선박 장부 또는 등록 장부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14세기에 이르러서 지중해 지역의 전역에 어, 전파가 되면서 어, 널리 사용되게 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 선박 서기는 선장에 의한 매도 위탁과 채권 해수가 행하여 지도록 됨으로 인하여 선박의 공중인으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어, 옛날에는 굉장히 선박에 많은 선원이 승선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 선박의 항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선장이라고 보면 선박 장부는 일종의 그 회계 업무라 할까요? 행정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선박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인 선박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 그 당시로서는 선박서기에게 상당히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고 볼수 있겠죠. 우리가 선박의 운항 관점에서 봤을 땐 선장이 최고 책임자라고 할수 있겠지만 어, 역시 그 상선의 경우에는 어, 선박에 화물을 운송함으로써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죠. 영리활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만지는 것이고 화물을 어, 운송하는 것이 영업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본선에서는 이런 선박서기가 어, 결국은 그 경영을 하는 본선 안에서 경영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되, 어,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선박서기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어, 선장은 그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볼수 있습니다. 이후 등장하는 것이 적합목록 사본인데요. 송화인과 수화인이 병존하는 경우에 선박 장부에서 적, 있어서 적합목록에 해당 운송물이된 기록 사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거로서 어, 선박 장부에 기록한 것은 본선에서 어, 선박 서기가 기록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한 사본을 남겨주세요. 수증을 추세로 할 때, 적합목록 사본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세기 만에 일반화되어 16세기 중, 중력까지 계속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발달해서 선화증권이 되는 것인데요. 16세기 후반이 되면서, 선박 서기의 임무가 선장의 임무에서 임무에 차차 합병되고, 적합목록 사본에 어, 선박 서기라는 선장 자신이 선용하는 관행이 생기게 됩니다. 어, 이것이 발전하여 선화증권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그해운이 발달하게 되면 점점 경영의 합리화적 비용을 절감하면서 수익을 높여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자면 어, 예를 들어서 선박이 운항을 해야 화물운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박 서기의 임무는 줄일 수 있지만 선장을 어, 선박에서 어, 제외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선박석기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권한을 이제 선장에게 이렇게 주면서 선장의 어, 그 선내 파워를 좀 키워주죠. 는거 키워주면서 선장의 임무를 어, 점점 좀 권리와 책임 책임을 좀더 이렇게 크게 가져가게 해, 하면서 그 업무를 결국은 이제 그 선박석기의 업무를 없애고 그 업무를 선장에게 이렇게 떠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장이 굉장히 큰 고난을 가지게 된것또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제 선장은 본선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고 어, 그 외에 선박이 운항하는 과정에서 어, 어, 필요가, 필요로 하는 순위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어, 그 업무를 이제 선장에게 점점 이관하거나 1등항에서 이관함으로써 어, 음, 선박에 탑승하는 승선 이런 승선원들을 줄여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16세기 후반에 적합목록 사본에 선장이 서외하는 반응이 생겼다는 것은, 이 적합목록에 대한 또는 선박 장부에 대한 권한을 선장에게 이관했다. 여기에서 출발한 것이 선화증권이 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선화증권에 대한 용어는 이탈리아에서는 당초 폴리자 대 까림 c 리 r 스 c a 라고 했고요. Letter d 텔 Porto,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b o l 디 i 리코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뭐, 꽁포시 미엔토와, 코노시 미엔토 중에서, 코노시 미엔토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북대생 안에서는, 어, 꼭 고운노아스망 또는 지중해안에서는 폴리스드 까르시, 까르시앙, 폴리스드 어, 샤르지망이 사용되어 왔지만, 오늘날에는 어, 고운노시앙으로 어, 노스망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일종의 수용증이라 할까요? 어, 이런 이제 개념으로 쓰인다고 보겠습니다. 큰 사인먼트와 같은 개념입 독일과 어, 네덜란드에서도 그 용어가 프랑스로부터 유래가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선하증권이라는 용어는 1899년 일본 개정상법에서 용어의 빌어블레이딩을 번역해서 사용했던 훈안이 쇼갱, 이제 한자로는 선하증권인데, 이 훈안이 쇼갱을 1962년 우리 상법 제정시 그대로 채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 선하증권에 대해서 현재 사용하는 각국의 명칭을 한번 보시면은요. 한국에서는 뭐, 일본에서 사용하는 루마니스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선하증권. 영어로는 비로블레이딩이라고 쓰고요. 일본도 선하증권을 쓰고 있고, 중국은, 최근에 중국의 서적들이 있는 만문을 보면은 선하증권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만은, 어, 중국어, 또 중국 해상법에서는 선단이나 재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어, 영어로는 비러블레이딩. 프랑스는 코네스망이고요, 독일로도 코노스 코노스테망 같데 코네스망하고 같은 뜻입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코노스망, 이탈리아의 폴리자디 까르시 까리코 스페인어에서 코노시 미엔토 드 엠브라 엠바 엠바케 엠바케라고 하는데 다수령증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현존하고 있는 선라증권의 역사에 대해서 보면, 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선라증권은 이탈리아으로 1397년에 발행된 것입니다. 또 영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현존 선라증권은 1538년에 발행되었습니다. 어, 1 5 4 6년도 브랜드리 사건에서는 선라증권이 권한 증권으로 최초로 인정되어서 이 사건 이후의 예로통이 발행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어, 1554년 발행된 네덜란드 선화증권은 선화증권 선하중권 뒷면에 해상위험 면책을 기재한 최초의 선화증권으로 유명합니다. 어, 이러한 선화증권을 이용한 역사를 보면 16세기 후반 선화증권은 이때부터 이제 세통 이상이 발행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세통 어, 여러통이 발행되어서 오늘날 선화증권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배서양도의 발행은 18세기 경에 이르러서 화환음의 배소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유럽에서는 송하인으로부터수하인에게 물건의 권한을 이전시키기 위하여 선화증권을 이전시켜도 운송계약에서 정해진 권리와 의무는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몇가지 판례의 영향을 받아서 선화증권이 수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선화증권에 기재된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인계가 되도록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뜻을 담은 법률이 1855년 선화증권입니 이 당시의 선화증권은 모두 용성계약에 기한 것이었고 선화증권이 독자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전기 확류가 확립되기 시작한 19세기 초반 이후라고 합니다. 어, 이, 이 선화증권의 그 의의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은 개념과 연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제이 문제를 볼수가 있겠죠. 선화증권의 개념에 대한 다음은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렇게 물으면 첫 번째 선하증권이라는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할 수 있는 확인하는 것이 맞죠. 두 번째 운송물을 운송하여 양육항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이용하는 유가증권이 이것도 맞는 말이죠. 다음 은 해상 운송인에 대한 운송물의 인도 청구권을 나타낸 유가증권이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다 이게 증거증권이라고 했죠. 그 다음 운송물을 지정된 자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그곳에서 해당 운송물을 송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약속하니까 증권이 됩니다. 송하인은 예, 운송물을 탁송하는 사람이고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사람이니까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이 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좀 하시면 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어, 여섯 번째 강의를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